너울 게 변할 순간이 야, 우 물아 온눈 들이 데물 하리 순간, 갈라그라 세상 을날맘곁 오늘 의아름가 너무 나큰 사에, 오늘 은나너는변해 줄래？어제 보다더 예쁘 게 꽃바람 을. 그을띄연 꽃냄새 미서그미속 그대로 달콤함을 이야기해 지금 쏘아지는 석살 여기 내가 말한 물 모르면 과이의은 꿈을 넘어와 이제 나